자, 갑니다! 아직! 우와! 우와! 잠깐만, 뭐! 미칩부다니까엉더이의 고백, 저프닥 88만원짜리인데? <목소리> 아, 지난번에 1000만원 기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구, 반갑습니다. 팔짝 어, 버튼. 발자킹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지난번 덱에서 더좀 지부된 것 같아요. 이번 덱은요, 올 요정 덱인데, 전투에 참가한 요정 종족 한 명당 공관 10%씩이잖아. 요정 3명이면 공관이 30%에요. 주피 30%는 보너스 느낌으로 따라오고, 그 다음에 디버프 걸려있는 애들리도 주피 30% 챙기죠? 출혈 챙기죠? 거기다가, 짜잔, 오늘의 덱, 자, 일마가 버프를 올리지 못했다. 공관이 15% 더 증가합니다. 거기다가 성물에 요정 종족 기본이 20% 증가했어요 야, 느낌 어제 지금 뭔가 큰 일이 한번 터질 것만 같죠? 요정 종족이 또 전체에 때리면 그 감전도 붙어가지고. 감전 붙으면 때릴 때 받는 피해 30% 증가. 오케이?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어, 맛있는 덱이다. 아, 못본 걸로 해라. 야, 못본 걸로 해라. 자 첫판 들어갑니다 엄지님 아니 저격씨가 하지마라고 지금 자 아직 아직 첫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첫판 엄지님 엄지님 아... 자 공간 올라가고요 토토톡 7만 아까보다 많이 나왔네 뻥 50만 자 50만이 나온 상태에서 감전이 붙었다 자 요걸 첫판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야, 이거는, 어? 저라면 빠직할 수 있어요. 뭐가 버직한데? 자, 한번 보자. 야, 헬브라마, 이 자식이 폐가 이게 지금 몇 장이고, 헬브라자식이거 자, 갑니다. 빠직! 우와! 와 잠깐만, 왜거야 잠깐만, 방금 지금 뭔데? 야, 왜폐예인까지 죽냐? 어, 채팅창 개 난리 났다, 지금. 야, 방금 7월 뒤, 딜, 우와, 씨, 미쳤네, 이거. 걸고, 1인기. 해제를 못하면. 와, 뭐, 야, 뭐, 뭐, 뭐 야, 이거 20, 야, 왜, 왜 26만인가, 방금 이거? 공간이 너무 많이 올라왔서그가미칩겠다니까 아, 공불택이다. 어, 아, 공불택이에요. 첫 턴에 못 죽이면 난리 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바크닥바크닥 그냥, 그냥 공식대로 가볼게요. 공식대로. 슈토토토 한번 걸어놓고, 감정 걸어놓고, 스크다이션 빡! 71만이라고? 와, 왜냐면 속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옷쇠 속에서 터져서 그런가? 71만이면 지금 감탄 딜이 얼마나 나올지 좀 궁금한데? 야 이게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라고? 잠깐만요 와 진정한 마력 돌아왔고 누구를 지켜봤노? 어? 살았어 1피로 살았어 빠직와야 이건 좀 아쉬운 게 정말 힘돌아가면서 디버프를 다 풀어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죽었는데 이거 아 분하다 <웃음> 아 굴레도 세개나 있고 이거 못 죽인다 그래도 한번 때리나 볼게요 아 아쉽네 득쿠당 타크닥 오우! 오 설마! 확! 오우 쒸꺽 쒸꺽 쒸꺽 야 방금 봤어 이거? 야 이거 뭐냐 이거 채팅창 또 난리나노 야 이거 뭐냐 이거 지금? 굴레세개 있는 연매를 죽여버렸는데? 와 설마가 설마 했다 그러니까 설마가 설마 했어 야, 선물이에요, 빡! 어떨 때는 선물이에요가 막 7만, 9만 이렇게 될 때고, 어떨 때는 막 선물이에요가 20만 넘을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노? 무슨 차이고? 자, 그런데 이 덱의 태생적인 한계는 뭐냐? 소급인것 같아요. 붙탄 잡히면 죽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극장판에그 요정, 있지? 이대 요정왕. 그런 애가 만약에 요정족에 등장한다면, 그러 어떻게 될까? 어? 이거 쓸 필요가 없네 이제 이거 두장 쓰면 되잖아 처음 이거 쓸때 감전 걸리고 그 다음 거에 감전 추가 피해까지 맞지? 가볼게요 샥척 초크락! 40만! 자한번더 갑니다 샥척 초크락! 70만! 와! 40만? 감전 걸린 상태에 때리니까 70만 합이 얼마? 110만 첫 턴에 합이 110만 딜 터졌습니다 야, 제목 나왔다 극 있겠어? 요정댁 처턴 합이 110만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거 뭐냐면 감견 이제 빠지기 무서워. 빠지 여기서 빠지 기 우리가 뭐야? 숫자가 방금 뭐야? 뭐야 이거? 와, 이거 야, 무명도 있어. 무명 있는 덱이었어? 야, 무명 있는 덱을 처턴에 찢어 버렸다고? 무명 디, 무명 덱을 초살했다고? 미겠다니까 자, 어, 이고또 마신데. 아, 마신덱은 못 이깁니다. 근데 어쨌든 때면 때리는 한번 볼게요. 올리고, 자크닥, 자크닥. 자, 요건데. 이게 저 연옥이 굴렘 아니었어도 바뀔 텐데, 연옥이 굴렘 때문에. 퍽! 음. 이거 왜 죽었는데? 한 명한테 치명 터진 거야? 아니면 저분 지금 한 명이 템 빠져 있는 거야? 아, 일단은요, 우리가 지금 서브에 라반으로 바꾼 상, 바꾼 걸 지금 처음 보는 중입니다. 자, 1필한번 살아남고, 1필로한번 살아남고, 한번더 있나? 없네. 자, 빠직 해갖고 임마 죽을 뻔 했고, 근데 안 죽었다는 게 무서운 거고요 어, 방금 생각이 길었던 건밖 사람 맞거든요? 아, 저건 못 죽인다. 이렇게한번 가볼게요. 예. 이렇게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푹 치면서 감전 한번 걸고, 두 번째 이제 한번 치면서, 퍽! 와, 아니네. 안 된다. 역시, 이거는 <웃음> 얼티밋 형님으로 쓰셔야지.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막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그렇네. 페스타 계금 때문에 헬브란 공간이 없어진 것도 있네요. 이정민님 2처0 0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그냥 공식대로 툭툭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의 막판, 막판. 자, 크다. 툭, 후닥 와우, 75만. 자, 요번에 들어간 거좀 이게 셀수 있어요. 버직한데 어, 나오미 성물 빠졌어요? 나오미 성물 빠졌어? 잡아짓나? 엄청난 건데? 아, 그래 와, 딜이 진짜 계란하긴 하다. 뱃살도 제법 튼튼하고, 와! 빠직하면서 일마 성물 빠졌고, 방금. 형님, 개성 빠졌고.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툭툭, 진짜 중독, 와, 중독에다가. 포크하고 70, 10, 10, 10, 10만 샀죠. 야 이마, 이거 젤리, 자식 이것도 재밌게 나오긴 했다. 뭐 완전 쌈찐들 한테 뭐 비빌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꽤 흥미롭게 나왔구만. 약간 요런 정도? 어, 요번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게 만약에, 아, 이두 턴이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두크닥두크 툭크닥 투쿠, 맞지? 어, 잠깐만. 자, 이번에, 아니, 이마, 아사바리한테 맥이고. 빡, 크다, 이렇게 한번 가보자. 투두카크, 저, 싸 자, 11만 나왔는데, 제법. 빡! 저, 10만 나오고요. 자, 갈게요. 2성. 자, 고백을 받아줘요. 곰돌이의 고백. 저, 푸닥. 88만 5천인데? 88만 5천. 어, 씨. 버지카도 난리 났네. 아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지금 내가. 와, 뭐고, 이거? 어, 저거 숫자가 계란하던데 대기 합이 얼마 나왔나 방금? 합이 25만 나왔어요? 지금 <웃음> 하다 다음 주에서 25만 나왔어? 아까 트위그한테 약전기 55만.. 아 그래요? 트위그한테만 55만 터졌어? 흥미롭네요 아주